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코스타레비의 꾸입니다. 이번 영상은 하둠 공략의 결정체, 하둠 공략의 다이아몬드 같은 겁니다. 이 영상을 안 보고 하둠을 돌다가 나중에 이 영상을 본다면 반드시 땅을 치게 될 흑정령과 하둠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 날 생방송 도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둠을 흑정령 모드로 돌면 모든 지식이 골고루 오릅니다. 그래서 진짜 해보니까 모든 지식이 골고루 다 오릅니다. 그럼 과연 이 방법이 성수 사용량 대비 루팅하는 아이템의 숫자나 지식 등이 이득인 부분일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어차피 흑정령 모드는 모든 지식이 골고루 다 오르기 때문에 자리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하둠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절전모드를 사용하고 흑정령 모드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게이지를 풀로 다 채운 상태에서 성수를 0개로 만들고 흑정령 모드에 돌입할 겁니다. 자 이렇게 성수가 연계가 된건 확인을 했고요 지금 저는 흑정령 플러스 사용중이기 때문에 6시간 뒤에 뵙는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깔끔하게 6시간이 지났는데요. 일단 경험에서 104개, 암흑주와 5805개 그리고 조각상 375개를 먹었네요. 팝업때문에 혼돈의 결정을 못봤기 때문에 인벤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돈의 결정은 25개를 먹었네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지식레벨과 마무리를 한뒤의 지식레벨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일정하게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6시간 동안 성수를 얼마나 사용했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성수가 없구나. 창고에서 성수 꺼내왔구요. 한번 집어넣어보겠습니다. 몇 개나 먹었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8, 홉 10, 11, 11개를 먹었네요. 일단 이 실험 같은 경우는 핫타임 때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핫타임이 아닐 때 다시 한번 진행해야 정확한 수치를 알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험하는 위치는 어제와 동일한 마른의 실험터입니다. 일단은 월요일이 돼서 핫타임은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음식 버프도 적용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식같은 경우도 하나도 손을 안댔기 때문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성수는 당연히 연계로 만들었고요 그럼 6시간 뒤에 뵙는걸로 하겠습니다. 암흑주와 1963개, 조각상 129개, 경험에서 41개, 그리고 혼돈의 결정 8개입니다. 경험치는 핫타임일 때랑 똑같이 딱 1%가 올랐네요. 지식은 역시 골고루 올라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수를 얼마나 먹었냐가 관건이겠죠. 성수를 꺼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몇 개나 먹었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어?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이상해서 다음날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암흑주와 1956개, 조각상 127개, 경험에서 47개, 그리고 혼돈의 결정 18개를 먹었습니다. 지식이 얼마나 올랐는지도 중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다 비슷하게 올라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번 해보니까 성수는 안 넣어봐도 11개인 줄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세어보시죠. 11개가 맞는지. 결국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겠네요. 하타임씨와하타임이 아닐 시 경험치는 애누리 없이 똑같이 1%씩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둠에서 흑정령 모드를 사용할 경우 경험치 핫타임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의도된 것인지, 버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영상에서 보셨듯이, 하둠은 흑정령 모드에서 드랍률 핫타임을 적용받았습니다. 주화를 6,000개 가까이 먹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핫타임이든 아니든 6시간에 사용하는 성수는 11개였습니다. 핫타임이 아닐 때 6시간 성수 11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주화 약 2,000개 내외, 조각상 120개 내외, 경험에서 40개 내외, 그리고 혼돈의 결정 10개 내외였습니다. 성수 1개로 나눠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아이템 습득 효율이 미쳤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찾아다닐 필요 없이 똑같이 오르는 지식은 정말 미쳤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0부터 시작해서 고작 성수 66개로 이만큼을 올렸습니다. 66개면 빛의 가오 3단계로 3시간 정도 할수 있는 양이죠. 그리고 또 다른 실험 결과 점심 보스 타임의 핫타임, 저녁 보스 타임의 핫타임에도 드랍률은 적용받는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저는 사실 뭐가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흑정령 모드와 성수 11개를 사용해서 리얼라이프를 누리고 아이템과 지식을 얻을 것인지 3분당 성수 1개를 먹어가면서 꿀자리를 찾아다닐 건지 말이죠. 게임을 안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흑정령과 하둠의 비밀,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